이번 역은 강산강산역내일시는 분은 계속해서 이번 역에서 고생 1만 갠체를 이용하실 곳이며 이곳은 신분, 또는 실장 방면으로 가실 고객은 열차를 타락하시기 바랍니다. Let's go, 산 당산. 당산. You may exit on the lef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2 or all s t o train of line number 9. 대한하나의 대처와의 협격을 유지하기 위해 잠시 정차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니야... 1 9지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합니다. 국가정보원에서는 감초, 이성사범, 국제범죄. 여의도, 열도, 여의도역입니다. 열도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기차께서 2번역에서 고호선 일반 열차를 이용하실 고객과 고호선 여객 터미널 또는 화물운송역으로 가실 고객은 열차를 달아하시기 바랍니다. 넷과 벤스 여의도, 여의도. You may t r a n s e t on the righ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5. All stop train of line number n i n e 有有有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정차야 아니야, 재미있 yeah, yeah. Yeah.